계속 가볼까요? 모든 아이템이 땅에 있으면은 안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? 그렇다고 누가 없애러 다니는 것 같진 또 않고. 여기는 이렇게 이런 곳에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리고 보수정 같은 건 없나봐요 여기도물 있다 저기 너무 많다! 어 뭐야 저거! 이기 뭐, 촉수가 있는데? 미친? 오, 뭐야? 오, 미친! <웃음> 안돼! 난 촉수에 약하다고? Don't go. Go. 뭐촉수가 나오는 데 이거? 수가다뭐 놓은거냐 수 해골로 온건가아니가 뭔가 좀밝다 뭔가 집같은 도시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 파괴가 되었네요? 계속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데? 난 여태 얻은게 뭔가 없는데? 아니 나도 무기같은거 줘요 아직 덜 구부고. 음. 이거 갈 수가 있잖아. 엘리베이터다.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데. 밴디지랑 프라살 음, 아까 얻었던 위브 음. 타고 올라가 볼까? yeah yep what 게임 첫 시작한 것 같은데요? 이네? 어 이거 내가 배타온 그거잖아 이거 이걸 이렇게 이어버리네 이거 이제 못쓰게 만드네요 이렇게 불 한번 키면은 저렇게 해버리네 아니 그러면 밥먹는것도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된다 이말이야? 아이 좁계단이 이어질지가니구나 뭐하러 이렇게 다시 만들었지? 이 해골이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2층에서 내가 뭔가 안 잡았나봐요 그리고 이 빨간 게 번쩍번쩍 번쩍 하는데 2층에는 1층으로 올라가라 돼있고 1층엔 또 내려가라고 돼있고 여기 온 김에 다시 내려가보자 1층에서부터 제가 뭔가 뒤지지 않은 곳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. 아또 젤다 놀이 해야 돼. 암벽 등반. 예, 힘듭니다. 아유, 요즘에 운동하고 있는데 허벅지랑. 탈대기랑 엉덩이가 터질 것 같단 말입니다 이거 죽어야 야! 올라왔어 여기 또 무슨 요런 거 있단 말이죠 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게 있나? 뭐 없단 말이죠? 뭘까? 아, 이 것도 모르겠고, 화살, 어, 화살도 아니고, 어이 꺼야지, 뭐 해.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고 요거는 몇층까지 통하던 엘리베이터 아, 하아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불이 계속 나네? 여기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. 어 이것도 내가 여기 다 버려놓는다 했는데 이 있네 안 없어지네요 아이템이. 그럼 뭐하러 그 휴식처에 그 박스 같은 걸 그렇게 해놨지 아니 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? 그 아이템을 넣어놓을 수 있는 수용량 한계가 있는 거지 이 이. 이해가 안가, 요런게 이것도 다 주술 수 있고 일단은 저 빨간 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 빨간 게 빨간 게 뭐지? 아. 위로 어. 이쪽이 아닌데. 길을 잘못 왔다. 이쪽이다. 아, 1호기의 시체다. <웃음> 1호기의 시체. 그러지 않겠습니다. 1호, 1호기. 아, 보스가 아니고 저거 시체인데 시체. 음. 시체 위치구나 시체 위치였던거 야 <웃음> 시체 위치였다 죽은 곳 표시를 해준 데였어 결국에는 저기 처음에 죽어가지고 저기다 표시가 되던 거였어 이런 젠장? 그러면 아까 못가본 곳으로 가봐야겠네요 거기가 한 5층인가? 4층인가 그랬으니까 얼마 안가...니까 뭐... 괜찮을거야 자 아래로 갔죠? 녹화를 여기서 끊죠?